여러분 독도 사랑하시죠 독도는 생에 한번은 꼭 가봐야만 될것 같은 우리 국민의 관심이 많은 곳입니다 이 영상은 독도의 동도에 숨어있는 많은 곳을 담고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바로 아, 여기서 포토존을로 해서 여기서 많이 찍습니다. 그렇죠. 여기 뒤에 전경도 괜찮고, 여기가 저반 시설 만들고 나서 했는데, 여기서 대부분 사진을 많이 찍죠. 음. 여기 보면 방위 표시가 다 있습니다. 동서남북에. 이쪽이 지금 동쪽이죠. 이 방향이. 여기가 음. 사명기구라고 독대 특색 있는 바위들 다 배경으로 놓고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황금봉이라 하고, 엄지바위라고 하는 게이 책이에요. 첫대바위 뒤쪽이 엄지 모양이죠. 뒤에 저쪽에 배 타고 일주하다 보면은 저기가 울릉대구 국수산 있듯이 이흘러내리고 일자로 이렇게 탁수락라같로 탁탁탁탁탁탁 이렇게 쭉쭉 내려와 아, 있죠. 여기5 3 년대에서 이제 독도는 우리나라라고 써 여기서 표시하놨 나왔는데 그 나온 게 표가 맞춰져. 옆에 보면은 이제 또용토이고경북도이쪽 옆으로 보면은 또 여기 어민들 돌아가시는 분들 그러니까 위정비가 음. 가맣게 있던 위정 잘 아, 잡혔더라. 시틀 두개 얻어가면. 시틀 두 개. 우리 쪽에는 설치 안 했대. 우리 쪽에는 안 했대. 아빠 해준다 해놓고. 물어 보니까 안 했대. 좋아, 좋아. 이거 이게 한국하고 일본만 나온대. 돼? 네. 원래 조유정이 이거 정자 외국으로 나가 가지고 그걸로 욕심이 봐. 그래서 우리 정자가 이리까지 그래. 건너갔으니까. 문에 음. 계속 커서 나갔다. 아. 잘못하면 날씨 데크, 나쁜 날돌 떨어지는 거마을까지 내꺼가 깨져진다. 내가 그때 올 말에 왔었는데 갈매기들이 아. 아, 알을 어 이제 낳아가지고 구워하고 새끼 나오고 막. 그니까, 알이 또, 있어 안 있더라. 그니까. 도망다안 가고. 경북 궤도 100주년 기념으로 해가지고 성화대를 풀려줍니다. 아야 대통령 침팬이 응. 재미까 n e u 이터 r i g 여기가 덕도 분화구입니다 천장군이라고 해가지고 어. 여기 화산 분출한 분하고 자리죠. 아, 이게 편 샷이 안 됐다고 하 아이고네. 예, 우리 소장님 남면 있으니까. Oh y 라 a h 그 l 자 자가보자 아, 얘 잘생긴. 이지기 아까 려서. 내 나갔다 까아무도안 그래. 아, 이거 넣으네 아, 이거 우리 수장래도잘 안다고. 아, 그래 그래 그래 <웃음> 아, 그래. 아, 예, 예, 그래. 아, 아. 그래. 뭘그좀 가져왔건데 그랬다. <웃음> 야참수라다아아 네. 그럼 아직 어리네. 네, 어리. 다 크고. 아그래 백수장하고 엄청 친한 것 같은데. 내가 집에서 개키고 해가지고 <웃음> <웃음> 그래 아. 잘알구나 그래. <웃음>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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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h <laughs> 그냥 이쪽으로 되겠어? 동면기는 그 우리 지금 670하고 750, 750보다 작은데, 해군께 만든 게 요게 광달거리는 음. 동급으로 나오니까 얘가 더 낫다고 봐야 되죠. 근데 이게 엄청 무겁습니다. 이게 다 동이고 유리 자체도 그렇거든요. 45만에. 네, 46kg 정도. 음. 실제로 보면 이 배가, 이 사방 지나가는 것들은 사방으로 다 다니네. 그, 저기도 지금 우선 뒤쪽에 보이고 있죠. 아침에 소독하면은 꿀 응. 나서 이것도 보셔야 돼요. 피지 베서, 나하고 희가 지금 독소 감추는데 철로판이 가려가지고 피지 베서. 제일 좋게 72장인데 좁다 보니까 음. 여기 다보다가 바아이고착해도에서 제일 동대에서 제일 높은 사무실로 다 사무실 컴퓨터로 연결시켜놨어요. 사무실 컴퓨터 있어 지 지금 같은 경우 10암페어로 충전 중이죠. 여기 보시면 지금 충전 중 방전 중이고. 총몇 개예요? 110개입니다. 2볼트 해가지고 음. 한 개당 1,000암페어에서 110개. 그데 아, 20볼트 나오네. 요 네. 온도 같은 경우는 자체 전기 자체를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일뭐 태양광 아니면 발전기 때문에 해가 좋은 날은 태양으로 되지만 뭐 일절량이 달리거나 하면은 발전기를 가동해가지고 자체 전기를 만들어서 모든 작비를 운영할 수 있죠. 전기 없으면 뭐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가 음. 지금 우리가 마시는 물을 사용하는 물 사용하는 식구하는 물을 이제 조수기라고 해가지고 바닷물을 정수해가지고 미물로 사용할 수 있는 물로 만드는 시스템인데. 그 장비가 그러니까 전기 외에 물이 터 제일 중요하니까 이 장비가 엄청 중요하고. 음. 그, 생명수를 만드는 예요 네. 그럼 위치 지금 다 물탱크로 되어있는데 바닥이 약8 0 정도. 이게 네. 지금 뭐 마시고 또 수거하는 이. 근데 마시는 뭐, 물은 모자라진 안돼. 모자라진 안돼. 마시는 물 자체는 여기 완전히 정수했기 때문에. 아무런 영양감도 순수한 H2O라서 주로 뭐 생수를 많이 하거나 물을 따로 끓여서 첨가해서 거어요 음. 신기하시네. 여기 오시는 공식적으로 오신 분들은 다들 여기 와서 떠 나도 그시작되기있요 화면이저 여기서는 양한 바퀴 돌면은 뭐 이쪽 면이 바다에서 보면 한반도 지형이 나타나거든. 어 지금 이쪽, 이쪽, 이쪽, 이, 이쪽 면이. 예, 아 여기구나. 예. 지형이 있다는 음, 그건 해상에서만 보니까여기서좀이구나 음, 都据我的朋友 독도등대가 다른 등대와의 차별화가 될 점이 있다면 저희 등대는 1954년 8월 무인등대로 운영되어 오다가 지정학적 중요도에 의해서 1998년 12월경부터 유인등대로 전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적 관점에서 본다면 저희 등대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회전식 등변기로서 광달거리는 국내 최대 수준인 46km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 지금 세 번째 들어오고 있는데 어, 2003년도에 2년, 2010년도에 1년, 그리고 지금 올 5월 달부터 해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저희 독도 동대 근무자는 6명, 3명 2개조로 매달 한 달씩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격선이 다니는 봄과 가을철에는 독도 유람선을 이용하고 있으며 겨울철에는 흑군의 행정선인 독도평. 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음, 근무하시는데 그 애로사항 같은 건 뭐, 특별히 애로사항보다는 겨울철에 뭐, 기상여건이라서 저반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한달 교대 근무 자체가 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 나름 뭐좀 어렵고 그한달 근무하더라도 육지까지 왔다갔다 교통편 때문에라도 뭐 가격 큰일이 있거나 이럴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게 조금 안타까우면 안타까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니다수고하셨니다 오늘... 네. 네. 굉장히 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고하시고 궁금하게 생각하시네 네. 감사합니다.